반갑습니다. 이단사이비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 탈퇴자 청년들과 함께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교 사기를 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경해석에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반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반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가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목적과 의도 계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신천지의 미혹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천지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성경적으로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을,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며 노아라는 이 사실 자체를 신천지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류의 원죄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신천지는 첫사람 첫사람 아담 하와의 남편 아담이 아닌 다른 그전에 인간에 의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원죄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은 성경이 잘못되었다 성경이 틀리다 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쪽에서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아담 전에도 인류가 존재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도 많은 신천지인들이 박수를 치고 아멘 하면서 신천지 강사의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호응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신천지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단사입이 종교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만희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입니다 통일교의 구원자는 문선명 한학자이고 하나님교의 안징회의 구원자는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과 안상홍이라는 다른 구원자를 섬깁니다 JMS라는 정명석 집단도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닌 정명석입니다. 그 외에도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박태선의 전도관, 기독교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지만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서는 구원자가 인간이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